진달래 굴락지야 고려산 진달래 꼭 구경 가는 것인데 올해는 4월 8일에서 4월 16일로 되어 있네요 평년사에서 오다 보면 은 여기 아,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, 한번 대컷길 위로 올라가서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굴락지입니다 고려산 정상에서 이어지는 진달래 굴락지입니다 이제 진달래가 만개인 듯 같아요. 어,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. 고래산 진달래 굴락지입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. 이거 가 정상이고요. 저쪽으로 쪼개서 진달래 굴락지로 가는 데크길이쭉 보입니다. 그리고 진달래 꽃이 만개를 했습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저 아래 첫 번째 군락지 전망대가 있고, 저 아래는 저수지가 있네요. 오늘은 고인돌 쪽에 있는데요. 고인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올라왔습니다. 지금 걸어서 올라온 시간이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. 거리상으로는 거의 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바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조망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정상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내릴 때그 길이 있네요 이제 세 번째 조망대가 나오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 첫 번째 저 여기 두 번째 저 아래 세 번째 조망대가 있고 진달래꽃은 저쪽에 있네요 아, 이제 네 번째 조망대고 이쪽으로 아래로 빠지면 굴락지로 가실 수 있고 정상은 바로 여기에요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데크길입니다.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서 가고 있습니다. 저 아래에 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, 데크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. 진달래 군락지 데크길입니다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진달래 군락지대 그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달래가 이제 만개를한듯 합니다 그 길을 걸어오다가 정상 방향으로 잠시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거는 철쭉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이렇게 진달래가 피었고 왼쪽에는 철쭉이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여기 진달래 온 산에 덮었어요 저쪽으로 대... 데그 전망대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.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정상에 왔어요. 해발 376.5m. 저 아래로 데크 전망대와 길이 있습니다.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서 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아래 데크 있는 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저쪽에 있는 전망 조망대에서 이쪽으로 쳐다보면 여기가 멋있는 곳이었는데요.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왔습니다. 그런데 실제 보면은... 아 진달래 들이 많이 졌어요 이 어제 그제 비가 쭉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달래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제 여기 조망대 맨 끝부분에 아 여기 널찍하네 여기 텐트 하나 펼쳐도 될듯 합니다 여기 에서 내려가실 수가 있네요 저 아래까지 진달래 굴락지 건너편에 정상하고 방금 전에 여기 와 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 이쪽이 신달래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가운데 데크길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신달래 군락지요 저쪽으로도 있긴 있는데 약간 적네요 이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. 근데, 없어, 많지 않아. 고래산 진달래 군락지, 시작 지점이라고 할수 있는,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. 가운데 길에서 이제 지나서, 낙조봉 쪽이죠. 이쪽으로 쭉 가면은. 이거는 이제 저 아래는 많지는 않고, 바로 앞에 여기가 엄청나게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저 보시는 것처럼. 바로 여기가 가장 멋진 곳인 것 같아요. 바로 앞에 이렇게, 와. 아 저기 멋있죠 저 저쪽으로 사람들이 가운데로 대극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상쪽이 멋있든 여기가 바로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의 시작 지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저 저쪽으로 해서 이 소나무숲 뒤쪽으로 가야 어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큰 나무들이 많네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진달래들이 이제 막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고래산 진달래 군락지를 마지막에 카메라에 담아봅니다. 고래산 정상에서 고래산 진달래 군락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저 아래로 진달래 군락지를 가는 대컷길이 보입니다.